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지난 한주 할로윈 때문에 유난히 시끌벅적했는데요. 저는 특히나 내일 술에 사탕을 가득 싣고 오는 팔리시 이벤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알레핸드로 농장에 가면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아이처럼 열심히 사탕을 줍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영차영차 열심히 사탕도 줍고 또 필요한 아이템도 교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험가님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바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로 집결, 접속 유지 이벤트 기간은 11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일정 시간 동안 접속 유지만 하셔도 선물이 팡팡! 모험에 도움이 될 여러 보상을 획득하셔서 검은사막 모바일을 더욱더 재밌게 즐겨볼까요? 접속 유지 30분에 핫타임 200% 3시간짜리 1개, 접속 유지 30분에 해군의 두루마리 3시간짜리 1개, 접속 유지 90분에 광희의 성수 묶음 1개, 접속 유지 120분에 돌파 복구권 1,000개, 또 접속 유지 180분에 시면 장신구 괴짝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속 유지 임무 누적 달성 횟수에 따른 추가 보상도 있는데요. 임무 10회 완료 시 아크라드 1개, 20회 완료 시 뒤엉킨 시간 10개, 30회 완료 시 모험의 증표 5천 개, 40회 완료 시 영광의 길 시즌 10 추가 입장권 5개, 45회 완료 시태고등급 갑옷 상자 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회 완료 시 여신의 눈물을 무려 10만 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매일 접속 유지하고 푸짐한 보상들 받아가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로 집결 GM의 선물 상자 이벤트 기간은 11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블랙펄, 심연 수정 상자, 용맹의 증표 그리고 토벌 추천서까지 이 모든 보상을 사냥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요? 어디요? 바로 여기요! 이벤트 기간 동안 엘리언, 하둠, 베사막 콘돈, 숨겨진 연회장 나이트메어, 검은태양, 대양에서 몬스터를 제압하고 GM의 선물 상자를 가득 받아보세요. 획득하신 GM의 선물 상자는 NPC 라피베드 마운틴에게 감정을 받아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두근두근 특별훈련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1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두근두근 상자를 최대 900개까지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시면 이 두근두근 상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대 석반 5만 개 소모 시 두근두근 상자 100개, 엘리언 및 하둠토벌 100회 완료 시 두근두근 상자 100개, 별차리 50회 완료 시 두근두근 상자 100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상자는 최고 보상인 태고 미확인 문양각인서부터 카프라스의 미확인 비급서, 태고 등급 장비 등 정말 다양하고 엄청난 보상들을 얻을 수 있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주 세 가지 임무 모두 모두 완료해요. 단, 임무는 매주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 되니까요. 이점 기억해 주세요. 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태양의 전장으로 이벤트. 기간은 11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주 있는 태양의 전장에서 승리를 하면 그 횟수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태양의 전장 승리 1회 시 아리엘리의 파편 1,000개, 태양의 전장 승리 2회 시 대사마 카타임권 300% 20분 1개, 태양의 전장 승리 3회 시 태양의 전장 300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이벤트를 획득할 수 있는 보상들도 꼭 챙겨가세요. 네 다섯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모험을 떠나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주변적을 제한만 해도 반려동물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반려동물 상자를 매일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참여하세요. 주변적 제압 1만 회씩 복불복 4에서 5세대 반려동물 상자 1개 주변적 제압 2만 회시 영양식 200개 또 주변적 제압 3만 회시 5세대 반려동물 상자 1개를 매일 임무만 완료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무목록은 매일 00시에서 1시 사이에 초기화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1월 1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이벤트들도 모험가님께서 검은사바 모바일을 즐기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